돈 받으면서 한세달 정도 해보세요. 음... 그 다음에 본인 사업 창업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쉽게, 이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야, 완전 팁이네요. 그리고 내가 내돈 주고 내 사업 하는 게 아니라 돈 받아가면서 해보다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네, 네. 네.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좀더 앞단에 넣었으면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네. 그죠 그건데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성향을 제가 좀몇 가지 나눠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내가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지체 없이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상품이 해외 상품인지, 이 상품이 위탁 상품인지 이 상품이 자사몰 브랜드의 그렇지. 상품인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사실 부업 영역이 되게 많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순간 아무래도 재정통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부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조금 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부업과 또 준비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도 조금 이게 되게 현실적인 좀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웃음> 어,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온라인 쪽에서는 위탁 판매와 그리고 적은 양으로 수입해 갖고 판매하는 뭐 그냥 일반 해외 사이 판매가 있고 그리고 해외 구매낸 요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신상인사님이라든가뭐서화장님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라 했을 때뭐 고가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이 일과 정말 적성이 맞는지 한번 정도 네, 네. 생각해 보시는 맞아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막상 부딪혔는데 고객한테 싫은 이야기를 듣거나 음, 음. 매일매일 핸드폰을 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게안 음, 음, 음.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열정은 스팟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팟. 음. 네, 없어져요 네네. 네, 초반에 다 없어져요 열정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꾸준함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인드셋을 갖추시고 난 다음에 어, 근데 나는 이게 진짜 단순히 열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돈 벌고 싶은 욕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로 필요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수 있어 이제 과거의 예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그랬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나는 이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일단 네이버 쇼핑이라고 그 네. 네이버 화면에서 보이시잖아요 네, 네. 거기 들어가셔서 네. 카테고리들이 되게 많아요 네이버 쇼핑의 카테고리들 정말 음. 많아요 뭐 캠핑부터 아웃도어 뭐뭐 유아, 뭐 패션, 의류, 운동화 뭐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그냥 무심코 누르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 첫 페이지에 있는 게첫 줄에 4개는 광고고 그 다음 거부터는 진짜 네이버 랭킹 순으로 오픈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첫 첫 페이지에 노출됐다는 라 거는 구매 건수도 많은 거고 사람들이 유입도 많은 거고 그리고 후기도 좋은 거고 배송도 빠른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체류율도 높은 거고 들어왔을 때 구매 전환율도 높은 상품들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네. 즉이 말은 지금 현재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이 상품을 연구하는 거예요. 눈에 많이 익히다 보면은 아 내가 뭘 팔아야 될 건지 좀 감이 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습관화 되셔야 돼요. 네. 온라인 첫 페이지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 노출된 사람들은 키워드를 뭘로 잡았는지 상품명, 상품명을 뭘로 잡았는지 그리고 이거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제시한 가격은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오. 그리고 이 상품은 위탁 상품인지 해외 구매대행인지 오. 해외 사입인지 한번 보시고 위탁이라고 한다면 이 상품은 어디서 끌고 왔는지 보시고 네. 해외 구매대행이면 어디서 끌고 왔는지 보시고 사입이면 뭐 어떤 루트로 해서 가지고 왔는지 보시고 네. 하면서 하나하나 면밀히 공부를 하시면 은 사실 큰돈 들이지 않고 내열정을 거기다가 태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은 그냥 공부하고 끝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계속 이어나가시려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찾아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네. 일단 내가 먼저 지금 도난 드리고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음. 두 번째 통신판매업 네. 세 번째 이두 개를 가지고 스토어를 만드는 거죠 네. 스마트스토어 만드는 데 공짜죠 17번가 옥션, 뭐 지마켓 다 공짜죠 그쵸? 이렇게 하고, 자, 만드는 것도 만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위탁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도매 사이트라는 그 키워드를 네이버에다 치면은 100개가 넘는 도매 사이트가 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어 내가 그동안 카테고리를 보면서 많이 들었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적혀져 있는 것들을 엑셀에다 다 정리를 음, 하는 거예요. 음. 어떤 식으로 내가 상품을 갖고 올지를 이제 다 적어놓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중국 구매 대행 하실 분들은 타오바오에서 그물건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위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상품을 발견하면 상품 을 업로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상품 업로드할 때 사람들이 되게 겁을 많이 내요. 네, 그렇죠. 나는 네. 포토샵도 할줄 몰라. 그리고 심지어 캡쳐도 조금 어려워.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을 말해주는 유튜브들은 진짜 많거든요. 음, 음. 망고보드라든가. 네, 망고보드요.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는 또 무료예요. 네, 맞아요. 미리 캔버스 같은 거 가입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 템플릿 이런 것들을 네. 보면서 직접 한번 만들어보셔서 한번 올려보고. 네, 음. 예,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1단계 뭐, 2단계 뭐, 3단계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을 한번 짜놓고 가보시면은 그러다가 매출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열정이 다시 리셋이 돼서 다시 또붙다올라요 네. 네네. 네. 그러면서 또갈수 있는 거고 깊하게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 정보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이 구매대행하고 어떤 분들이 회사입을 해서 첫 단계를 첫 스텝을 시작하면 좋을까?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어 구매대행이 어떤 분들한테 조금 어울리고 비입이 조금 더 어떤 분에 어울리고 해외사입이 네. 어떤 분에 어울리는지 이것조차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일단 굉장히 네. 좀 여러 가지 조금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본금 유무로 조금 분류를 해볼게요 내가 자본금이 좀 여유가 있다 라고 할때 천만 원 이상이다 음. 할 때는 구매대행과 해외사입이 맞습니다 음, 구매대행과, 해외사입이. 구매대행과 해외사입이 조금 어울린다 왜 근데 구매대행이 왜 자본금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내자산로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장사를 할 때는 고객이 돈을 물건을 받아야지만 돈을 줘요 그렇죠. 플랫폼에서 근데 해외 구매대행은 선천적으로 배송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녀석이에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2, 3주 있다 돈을 받게 되면 은 2, 3주 동안에 긁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근데 카드로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도가 뭐 수천만원 되지는 않을 테니까 자본금에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음. 그리고 배송비, 해외배송비는 또 선금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해요, 자본금이 자, 음. 그럼 해외사입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물건을 사와야지 팔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천만 원 이상 정도가 있다고 하면 요거두 개를 시작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위탁은 어, 조금 더 자본금이 좀덜 필요한데요 네. 위탁은 국내 배송이거든요 구매 배송 네, 네. 국내에서 사입을 하든 국내에서 주문 들어온 걸건 바이 건으로 주문 받아 갖고 도매 사이트에다가 요청해서 고객한테 보내게 하든 그러다 보니까 배송이 빨라요. 네, 네. 그러면 돈이 빨리 들어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자본금이 조금 여의치 않다 라고 할 때는 위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을자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성격 어... 본인의 성향에 의해서 내가 야심차게 구매대행을 딱 선택을 했어 자본금도 있고 근데 성격이안 맞을 수도 있단 음, 말이에요 네. 해외사입도 마찬가지고요 자어 내가 만약에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고 음, 그리고 좀 꼼꼼한 편이다 음. 그럴 때는 구매대행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네네, 왜냐면 네네. 내가 이 상품을 아. 취급을 하지만 이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음. 나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음. 있는데 이런 상품을 내가 꼼꼼히 보지 않은 상태로 배송이 되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수 없고요 어,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사입해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냐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꼼꼼하게 양품화를 시켜서 보내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오히려 조금 어떤 부분은몇 가지는 포기하고 간다. 음, 그리고 음. 나는 빨리 수익화를 원한다. 음. 이런 분들은 구매대행이나 국내 위탁 중에서도 사입해서 하는 위탁이 아니라 음. 그냥 도매처에서 바로 쏘는 음. 그런 것들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싶어요. 네네. 오히려. 자, 그러면 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에 의해서 할수 있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국내위탁이 낫습니다 아 국내위탁이요? 네, 네. 왜냐하면 국내위탁은 아, 이미 한글로 된 상세페이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도매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 음, 음, 음. 그런데 구매대행 같은 경우나 해외이입 같은 경우는 어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일단 한글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을 전역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좀 일부 있거든요. 음, 음, 음. 해외사액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상품을 수입을 해서 직접 상패를 찍고 상패를 올려야 돼요. 네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아. 사진 촬영 기술이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시 요컨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처음이신 분들은 국내 위탁. 국내 위탁. 예. 컴퓨터 활용 능력이 조금 있다 싶으면은 해외 구매 대행이랑. 해외 사업이 좋다 라고 네, 네. 말씀드릴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분류를 하자면, 내가 한계가 있는 비즈니스보다는 네, 네. 좀키워나가고 싶은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해외 구매대행은 위탁은 내 상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렇죠. 이미 있는 브랜드의 영업사원이에요. 네, 네. 맞잖아요. 네. 해외를 구매. 대행하고 그렇죠. 위탁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의미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직접 브랜딩을 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들어와서 내 브랜드로 키워가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더디지만 그때는 해외에서 병행 수입 그러니까 해외 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네.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비즈니스이긴 한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타가 많이 와요 음. 왜냐면 매출이 높아도 누굴 위한 매출인가 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하지만 내가 직접 브랜딩하고 중국에서 상품을 찾고 패키지도 한글화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도 전부 다 한글화하고 설명서도 한글화하고 박스 디자인도 한글화하고 바코드도 붙이고 브랜드도 상표권 내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키워가게 되면 은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음. 그리고 시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잘 되는 기분 그렇죠 말 그대로 브랜드이된 거니까 예. 브랜드 관련된 인스타그램도 만들고 음. 유튜브도 만들 수 있고 마케팅 채널도 가져갈 수 있고 체험단도 운영할 수 있고 하면서 키우는 맛이 있어요 네, 네 조금 네. 더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제가 좀몇 가지 나눠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내가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지체 없이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상품이 해외 상품인지 이 상품이 위탁 상품인지 이 상품이 자사몰 브랜드의 아, 상품인지 시. 구분하는 방법은요 네이버 쇼핑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탭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네 해외 직구 상품 제외, 해외 직구 상품만 보기 아, 이게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일단 네, 해외 네. 구매된 거 아니냐는 판단할 수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어, 위탁몰과 위탁몰이 아닌 것을 볼 때는 일단은 위탁 상품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어, 하나의 도매처에서 물건을 갖고 오는 거니까 네. 가격 비교가 많이 묶여 있으면 은 음. 그거는 위탁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격 비교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이 여러 개 뭉쳐 있죠 네, 네, 네. 그러면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고유하게 그 사람만 팔고 있고 그리고 상품 상세 PC 내에 회사 스토리도 들어가고 있고 브랜드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사몰이나 혹은 자사브랜드나 그 사람의 고유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그 중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해외 병행수입 사입해서 네. 하, 하,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분간하셔서 꼼꼼하게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카테고리별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늘리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종목들을 하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하는게 있어요. 음... 우리가 그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좀더 앞단에 넣었으면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쵸? 그건데요 그 바로 뭐냐면 음식점을 차리기 전에 내가 정말로 롤모델로 음. 삼고 있는 그런 가게나 카페나 그런 데서 알바를 한번 해봐라 음. 그리고 6개월 정도 해보고 기본적으로 능력을 습득한다면 하면 절대 실패가 없을 거다 라고 했던 거 어른들 많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네. 바로 하는 것보다 네가 뭘 한다고 그걸 벌써 한다고 바로 망할 거야. 처음부터 밑에서 좀 그렇게 좀 배운다는 한번 해봐. 라고 하잖아요. 어 요즘에 1인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분들 이 사람을 뽑기가 조금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알바를 많이 시키거든요. 알바를 많이 시키거든요. 네. 알바가 하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구매된 같은 경우는 상품 업로드를 막 시켜요. 음, 업로드. 예. 그리고 배대지 관련된 일들 배대지 배송 대행지라고 구매대행을 하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 협력 업체인데 배대지 관련된 업무도 시키고요. 여기서 배송 대행지 그럼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중간에 음. 예를 들면 이제 접수 온걸그 중간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음. 이제 배송하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네.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런 일을 이제 한번 해보거나 이제 그러다 보면 반품 접수도 어떻게 하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남의 돈 주고 사업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사람들을 뽑고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솔루션들을 무료로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음. 그리고 내가 올린 상품이 판매가 되면 다내 능력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내 경험치가 1 올라가는 거잖아요 음,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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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바로 나올거예요 그게 또 재택이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 알바나 부업으로 일단 하시다가 네, 네.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예행연습으로 딱석 달만 한번 해보세요. 세달정도 네, 네. 네. 그러면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 음. 네. 굉장한 네. 맛집에서 음. 알바로 한 3개월만 하면 은 아. 노하우는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회사는 어떻게 상품 소싱하는지 그렇게 한 다음에 배운 다음에 나가서 직접 한번 해보셔도 되죠 물론 네. 핵심적인 스킬을못 배울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회사가 너무 대우를 네. 잘해줘서 정규직 되고막 해갖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럼 더협피할 네.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다고 막다 배우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연습을 한번 해본다면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요? 음. 그게 소프트랜딩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니까이 부분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음. 열정이 있고 그 실천을 음. 자기가 증명하는 음. 계기 맞습니다 그 정도는 할줄 알아야지 응. 그런 의지는 있어야지 이제 응. 이 사업도 이 비즈니스도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이 부분은 처음에 요양 영상이 응. 들어가야겠다 이거 진짜 <웃음> 너무 중요해요 네네. 네. 제가 와... 오늘 이 채널에 나오면서 마음을 먼게 하나 있었어요 아나보 채널 구독자분들이 사실 이쪽 업무에 많이 관심이 아직까지 는 많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마음은 다같잖아요 <웃음>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온라인 비즈 선택을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게두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는 음, 재능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능은 노력을 통해서 분명히 기술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기술도 저는 노력이 없으면 은 지속성이 없고 그냥 포기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으면 노력을 통해서 그 기술을 만들면 되고요 그 기술을 갈고 닦으려면 은또 노력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분도 기술이 없는 분들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지속성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저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 태어나서 1등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어,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i q 도두 자리입니다 98 나왔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웃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함을 깨닫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위탁이든 구매대행이든 상품 하나 업로드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갖고 사실 양적 팽창은 음. 질적 전이를 났는데 네. 양적 팽창하다가 질적 전이에서 포기를 해버려요 네. 환창을 네. 못해요. 근데 그런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내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면 네.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었던 거고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구독자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영원한 직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돈이 일정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그렇. 않게 소비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든든한 부업이나 혹은 내 미래를 책임져줄 하나의 뭔가 파이프라인이 더 생긴다고 음. 한다면 뭐 좋은 일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음. 맞습니다. 네. 무조건 그냥 머릿속에만 그려보지 말고 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과 또 성향까지 된다 그러면 일단 실천을 해보고 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그래서 머릿속에만 그려보면 시간만 가고 음. 또 1년 2년 3년 금방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때를 놓치기도 하고. 그 오늘... 뭐냐 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다가 좀 깊이 있는 정말로 전문성 있는 이야기는 못했는데 사실 근데 이 채널에서 전문성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울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개론적으로 좀 설명을 한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 좋아 보인다고 다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를 딱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걸 시작을 했으면 좋겠지 이것저것 막 하시는 것보다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들 하고 어느 음. 정도 역량이 되면 이제 같이 동시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음. 일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즉 메타인지를 좀 하고 그 기반으로 좀 선택을 해서 네. 집중하는 게 좋겠네요 뭐 시중에 좋은 프로그램도 나와 있으니까 비교하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고 그냥 저는 진짜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투지폰에서 인터넷되는 핸드폰으로 바뀌면서 굉장한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쵸? 그리고 인터넷 처음 태동기에도 닷컴 열풍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이 세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문은 조금 열려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그때 이 기세를 이 정말 트렌드에 올라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어떤 또 기회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문방구도 다 없어진 거 아시죠? 네, 많이 없어졌어요 네, 네. 학교 앞에 문방구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이제 다 쿠팡에서 사요 네, 저희 집 앞에 문방구도 하나 없어졌더라고요 네, 요즘에 슈퍼마켓도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다그 아파트 상가 안에 보면 이제 편의점이 있지 마트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마트도 점점 줄이고 있고 다 온라인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좋은 시기에 아직 문이 열려 있어요 닫히진 않았어요 꼭! 꼭 뭐라도 공부하셔서 작은 수익이라도 내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진짜 아나부TV에 나온 거고 네. 네.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럼 마음이 정말 그대로 전달이 돼서 네. 그 진정성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네. 제가 이게 한 사업을 저도 이제 만 14년이 넘었거든요? 15년 차예요 아, 오랫동안. 그러면서 온라인 쪽에 이렇게 진짜 붐이 울 줄은 초창기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음, 음. 공존하겠지 생각을 했었지 네, 네, 네. 이렇게 완전 대동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축이 전환되듯이 네. 정말 이렇게 됐죠. 네. 네. 정말 몰랐고 그런데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진솔되게 진정성이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도 더 전해주실 수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음.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질문인데요. 음. 해외 구매 대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음. 혹시 이건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으시니까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까요? 음, 아이템하는 그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 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네. 중박 공식이라고 있어요. 아, 네. 중박. 네, 상품 소싱을 하기 위해서. 음. 그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조회수도 되게 높고 한데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 소싱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아 상품 리스트를 만들어 준다고? 네. 아 네네. 그게 다제 공식을 가지고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상품 등록 일자 그리고 구매건수, 그리고 트래픽, 키워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온품사에 머선상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머선일이고 할때그 머선 그 머선상품이라고 머선 있는데 그 솔루션조차도 굉장히 핫한 솔루션인데 저의 제가 그 알려드린 그 매뉴얼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그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프로그램 찾는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알려드릴 수 있는 공식이 음. 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음, 음.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박 공식을 그럼 유튜브에서 해놓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유튜브에서 중박 공식만 쳐도 나오고 그냥 유튜브 전체 채널에서 네. 중박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해속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을 사실 카페에서도 이런 것들을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고 네. 플랫폼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증에 해당하는 플랫폼에서 좀 문의를 하셔서 그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리움도. 분명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고 근데 제가 이제 아나부님 채널에 그 댓글에 알람을 설정하는 기능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못 드릴 수 있으니까 어, 네이버에서 온통사라는 카페를 치면 은 음.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오는데 음. 거기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리응답 아무도 안 달아주면은 안 달리면은 난 진짜 화낼 거다 <웃음> 어, 무조건 달아줘라 네.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이 내공들이 다 있으니까 음, 음. 그 직원들이 답변을 달아줄 거예요 네.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소에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다고 하시면 또 좋은 동반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남긴 질문 최소이 영상 기간 안에는 좀 적극적으로 다뤄을 아,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온꿈사닷컴은 수입 땡에서고 네이버에서 네이버 초록창에서 그 온꿈사 치면은 카페가 나와요. 네. 그거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 예요 네, 카페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온꿈사 네. 사이트 온꿈사닷컴 말고요. 투트로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아, 이 해드려요. 너무 좋죠. 준비해오라고 하셔갖고 네. 예. 네. 그 여러분 어. 저는 투트랙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고 사업 경험도꽤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채널에 나오면서 마음을 먼게 하나 있었어요. 아나부도 채널 구독자분들이 사실 이쪽 업무에 많이 관심이 아직까지 많지 않다는 라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마음은 다같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온라인 비즈 선택을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게두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재능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능은 노력을 통해서 분명히 기술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기술도 저는 노력이 없으면 지속성이 없고 그냥 포기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으면 노력을 통해서 그 기술을 만들면 되고요 그 기술을 갈고 닦으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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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족함을 깨닫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또, 또 좋은 또 여러분들의 멘토 분이 계시잖아요 아나부님 그래서 또 아나부님 하고 함께 좋은 넥스트 라이프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좋은 익스트라이프. 너무 좋으네요. 네. 새롭게또 다음 삶을 네. 우리가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네. 나아가는 것. 아주 좋은 동기부여 마인드셋 메시지까지 너무 주셨고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